청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진리 의혹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고발된 취미에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.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전 장관 사건을 각하했다.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안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. 경찰 관계자는 추전 장관의 경우 기사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.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.